공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와 지려불려 여러분들 화와한개 아, 지금 다한개에요 이거 한개한개 미쳐버려 인짜 이거 와또 이것이 또 반기구만 앞에서 와지려불다 진짜 이거 이... 와.. 근데 너무 무섭다 내썰풀이 아니라 이 꼴이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어이, 뭐야? 학교인가? 아 뭐야? 십자가? 교회가 있나 얘기하네? 와.. 오늘 여러분들 폐교까지 보네. 아니 폐교라네. 폐교회까지, 폐교회까지 봐. 오씨. 와. 전나그네. 전나이거. 나 있어야 나 있어야 나 있어. 뭐야? 아시모. 아이씨... 와맨종 종금... 그. 개 대박이네. 오늘 장난 아니겄다야. 누구냐? 나 진짜로. 왕권 낯이 이렇게 많냐? 저것도 못 낯이네. 뭐야, 이거 낯. 나... 왕권 현장이 이렇게 많네. 뭔소리무뭔소리야 소리 나면 시발 저 대박이다. 혼자 와서요 지금 이걸 마스크 사러 갔습니다. 오늘. 여기 한 번만 보고 초대형 은 폐교. 초어형시 폐교. 들어보시다 뭔가 야보은폐뭐이 사람은 와교이 사람은 폐교. 내대람은폐대이사람대 애들이 지이 지불할 거지. 이거라 빨리 알아. 이 데리서 걸러면 되게 애들이 안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너와 존나 지려보네 뭐야? 배교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여기는 뭔 학교냐? 뭐 밀림이냐? 뭐냐? 이기는 뭔지 모르겠다. 안개가 너무 진해하고 하필 뭐가 뭔지 좀잘 모르겠다. 1, 2, 3 뭐가 있다야? 뭐가 있다야?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잉? 숨었냐? 그냥, 그냥 숨어있어 그냥 나오지 말어. 나오지 말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무사한 게 나오지. 마. 아, 나 화장실도 초 대형이네. 저기도 <웃음> 뭐 있다야. 정부야. 와, 뭔 소리야? 누구 있냐? 와, 저거 봐요, 저 거만 거. 뭔소리야 또! 오버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님들도 여기 와보이셔 진짜로. 여기 와보면 저것이 진짜 멀크락 같기도 하고. 노숙자가 다리 각성미 자랑하려고 다리 쭉 내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베레벨 생각 다 나아라, 진짜. 쌩 아니라. 숙자 성님도 다리 각성미 자랑한 줄 알았네. 어메, 너 놀래라!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아, 씨 자동문이었네. 옷? 옷? 뒤는거뭐바지 와! 왔다! 진짜 저 이거 저 썩을놈새끼, 아니, 늦게 올라가. 저 오지로 마스크 어투랑 샀어, 새 새끼. 똑커랑 오다보면 거기 빠지는데, 이야!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1, 2, 3 진짜 대규모네. 나, 우리 똑깡이 패기보다 분위기 더 인정. 분위기, 어, 뒤에는 또뭐야 분위기 더 인정. 분위기 인정. 분위기 인정. 분위기 인정. 진짜 지려움다. 와 뭐야 하나 나다저 사람이 저랐다 시가 뭔 거. 뭘 집중합시다 그냥 집중해 집중 집중 대포 그냥 알아서 온게 뭔 소리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아, 씨. 갱아지 소리 뭔데? 갱아지 소리 뭐야 완전히 뭐, 충일려고 삐리네. 완전히 뭐충일려고 비디오 누구야? 이거이아니이거이아니이거이 아니야? 잠깐만 뭐지? 뭐지? 앞쪽에. 파발. 파발. 파발. 파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와, 왜 누구야? 와, 씨발놈, 새끼! 와! 다 거려, 다 거려! 미친놈, 존나게! 야, 새끼, 앞에 뭐 있어? 저 앞에 뭐 있다, 걔 잡아와! 저기, 저기, 아까 지금. 꽃이 하나가 나왔을 때 말이여. 끝이나 나왔었다니까 저기 지금 현지는 없어 안쪽으로 들어가라 불렀는가 어디로 갔는가 마스크 장착했어요. 와 진짜 배겨 이 너무 완지. 누구냐? 누구 아니 우리 따라는 게냐? 우리 지금 따라하게할말있냐할말이는게저그 한번 가보자. 이름난다. 네? 들리는 사람. 앞쪽, 앞쪽, 우리 그들을 아까... 아까만해도 아무 소리 안 나서... 그거 인정합니까? 내가 구신을 적극 있다고 말한 뒤로부터... 지 존재를 알리는 거야죠. 오 누구냐 할말 있냐 할말 있어 오 어머 이게 와. 여기... 와! 왜? 뭔말인데 무슨 할말 있어? 와, 씨발, 이거 뭐야, 옆에? 들어가도 되거냐? 들어가도 되겠어? 어디야 어딘데? 어디 숨어있냐? 어? 어딘지? 어, 뭐야 어디서? 와나 미쳐버리겠네. 아, 잠깐만 뭐야 리야이 잠깐만. 어? 조용해. 뭐야? 우리 들어온 게 조용하다고? 나 엉게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나 엉게 조용해진다고? 있어봐봐 들어오지마, 내 용함께 어디요? 지하 지하로 나를 불러 지하로 나를 부르는거요? 뭔지? 할말 있어? 할말 있어? 학교에 깜빵이야? 학교에 깜빵이야? 뭐야 이거? 스 지하이다! 지하 있어! 버퍼 때문에 안되겠다 야, 버퍼 는안되겠다 시야 때문에 안되고싶어 안에 있냐? 안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냐? m e 금성, 금성, 금성. 음성, 음성 음성 분명히 내가.. 밑에 없어 그럼 위로 올라단 소리야? 가자 어디 가냐? 대기.. 뭐야? 누구야? 너거기 뭐하냐? 너거기 뭐하냐? 너몸왜 이래? 너몸왜 그래? 너몸왜그냐고 있어봐! 있어봐! 있어! 들어 어? 손가락 들어간 거야. 여기 왜? 여기로 손가락질한 건가? 뭔데? 여기가 왜야? 무 소리야? 어디로 손가락질 한 거야? 어딘지? 밑으로 내려왔어 지금. 뭔데 손가락질 한 건지 모르겠다. 어? 뭐가 있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거에요? 내려간거에요? 올라간거에요? 내려간거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손가락질 한거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나 했어요 서가지고.. 교실을 지칭한시로 근데, 별다른 것이 없어. 별다른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너뭐 때문에 그런 거야? 기운도 없어. 분명히 여기 있었으면 올라갔던, 내려갔던,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올라가냐 올라가냐 올라가서 근디와나 근데... 홀린 기분이다 야 떨린 기분이요? 어? 봤어? 봤... 어디? 저 창문! 저기만 창문! 있어봐! 저기만 창문! 흑왕가? 와! 뭐지? 어? 이거 데리 다니네. 끌고 가네.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조용히, 조용히, 말 봐봐, 조용히, 조용너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거기 밑에서 못하냐? 밑에 있다, 야. 밑에 있다, 야. 나하고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뭐 때문에 자꾸 도망가있냐 학교 지금, 이 우리 지금 끌고 다니는 거냐? 어. 학교 끌고 다니는 거요 느껴진다, 야. 느껴진다, 야. 느껴진다. 느껴진다. 느껴진다. 느껴진다. 되게. 아니, 아니, 따라와. 가자. 응. 뭐야, 원상태네? 하나만 얘기하자. 이 정면 쪽에서 내가 아까 에 구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상한 툭툭툭 소리 계속 들렸었잖아요 맞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쪽으로 진입한 뒤로부터는 갑자기 소리가 멈 컸어요 지금 이쪽으로 간건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간건 아닌데 여기 한번 보고 가자 있어! 네. <웃음> 판내가 이거 때문에 왔던 건가? 와, 갑자기.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저거 뭐지 뭐야 이거? 부탄가스. 이것만안타 있어? 뭐지? 무슨 소리야? 이 한번 따라가보자 기운 있던 그대로 그 자리로 해서 가자괜찮아지나마저기잘 챙겨라 여기 진짜 이상하다 잡기들 겁나게 많은구만 귀가 세다 약간절는데 귀가 세 잘하면 찍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캡 준비 잘 하세요 캡 준비 잘해캡 준비 잘해 오늘 어 귀가 완전히 세다 야뭔놈이 한이 서렸는가 몸이 이상해 뭔데 이쪽으로 아니구나 이쪽인데? 와 미쳐버렸다 못 가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야. 와뭔 소리야? 뭐 동굴 속에 들어온 거 아니야? 현재 이쪽으로. 누구냐? 누구냐?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무슨 말을 해? 차 소리 아닙니다. 여기는 차고 아주 차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안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산속에 다니가. 자, 들어가보자 가면서 물 먹도록 할게요. 오늘 돌때가 너무 많아 갔는데 몇동 있는 거 아니야? 뭔데 이렇게 길이 막혀있냐? 있어 고장실 먹지마 뭐야 이거 막혀서 없어요 여기서 막혀 이 풀숲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뭐야? 저기선 내려가 봅시다. 저 우계를 저 우계를 올라갔다가 뭐야 나 진짜 언제 뭐. 여기 우리 갔다 온 되지. 홀린 기분이다 야. 여기는 뭐야? 이쪽으로 한 것은 뭐야? 이쪽으로 한 것은 뭐야? 이쪽은 뭐야? 현재 꼬만지 학생인지, 아줌마인지, 아재인지할배인지할맨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단지 따라가는 거는 그냥 구신 기운 하나 그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서 말소리, 그리고 뭐 움직이는 소리 들리던 사람. 와.. 여기 기운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기운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진짜.. 아침형 텐트가 된다고 했는데.. 와나 진짜 이거.. 너무 무섭다 너몇 살이냐? 몇살이요? 뭐? 잠깐만 대충 뭐라도 좀 알고 올라갑시다 알고 올라가게 병이 있었던건 맞는거 같은데 여기 학교 학생같이 보여요 폐교에 왔다게 해가지고 무조건 학생 구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를 못 떠난 거 보니까 학교에서 죽었던 것 같아. 아니면 학교에서 뭔 일이 생겨서 옮겨졌다던가. 구신들은 그런 자리를 좀 자주 맴돌거든. 학교에서 아파서? 아니 다쳐서?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몸이 좀 불편해 보여 몸이 불편해 보인다 게 아파서? 공부하다? 얘기 좀해 봐라 내말 들리지? 내말 들리지? 안으로 들어왔서 문디 움직이고 방금 건물 건물 소리 들린 거 들린 사람 있죠에 건물 소리 들린 사람 있죠 학교..? 너.. 여기 학교에서 죽었냐? 여기 학교에서 죽었어 여기 학교에서 죽었어 뭐야? 너 거기 뒤에서 뭐하냐? 거기 뒤에서 뭐하냐? 뭐야 여기?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와, 너 무섭다. 어 어디야 으, 저리, 여자꾸! 뽕아, 다시 봐. 아, 야구 뭐... 어... 미치. 아니, 뭐야, 누구냐, 진짜. 나 우선 죽고다. 아. 와, 담이 미쳐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우무서고서 올까 같다, 근데 진짜로. 가자! 어... 누구냐? 뭐야? 뒤에서 뭐 움직인다, 아 와, 왔다, 뭐지? 누데 보이는 뭐 사람? 보이는 사람.. 창문 뭐야? 창문 뭐야? 와.. 창문에도 뭐있다 미쳐버리겠네 아, 나못 가겠다. 미쳐, 아, 뭔 소리야? 어? 와, 진짜, 진짜 먹었네 와나 진짜 나 너무 잠을 다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어 아... 창문은 열릴 시간에 어보세왜이 자리에 세 가지고 고 있어 저 뭐냐 뒤에 하얀 거? 저 뒤에 하얀 거 뭐야? 뭐요? 뭐야 어디 갔어? <웃음> 와날 깜짝이야 와나 씨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뭐야? 과실 학 같은 건지 <웃음> 저거는 <저거잖아> 뭐냐? 와, <웃음> 씨! 너 안에 또 들어가냐? 너 안에 떠들어왔냐? 너 안에 떠들어왔어? 안쪽에서 못하냐, 또? 조심해. 무서워, 이거 뭐데뭘 쳐다보냐? 와! 뭔데? 와! 깼다, 깼다, 깼다! 와! 와, 쏘 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너냐? 너냐? 너냐? 너냐? 너냐? 너냐? 너냐? 너냐? 숨어서 왜 그래, 자꾸 못하냐? 저거요. 저거. 저거.. 전혀 <웃음> 뭐라고..? 아퍼서 뭐라고?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한테 뭐 할말이 있냐? 나한테 할말이 있어 난한테할말 있어 있어봐 있으라고 와 있으라고!! 걸어니겼네 어? 근처에 있다 너 다시 왔냐? 너 다시 왔냐? 맞다, 맞다.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다시 왔냐? 왜? 뭐할말 있어? 할말 있어? 어디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뭐라는 거야? 학교에서 잘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학교에서 뭐여? 학교에서 일이 있었구만. 학교에서 일이 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여기 여러분들, 자꾸들이 진짜 많아요. 자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가 센 구신이 하나 있어. 지금 자꾸 들도 지금 많이 지금, 지금 다 그냥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패스하고 있다니까 사연이 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저 그때 저기 서었는데 그때 저기서 아시 거기 있냐 아시 거기 있냐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자, 나와자. 대화 한 번만 하자. 그만해. 지대로 한번꾸한번 지켰다. 방금 한번 살려라. 배꾸지는 하지 말고 너 사연 얘기 하나만 들려주라. 사연얘기 하나만 들려줘 얘기 좀 해주라 너.. 여기다가 또 갔구만 아까신전 왜 다시 안나오냐? 아까운 연결 왜 안나와? 들린 사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냐? 여기냐? 어디냐? 뭐, 어, 뭐야? 야, 막 여기저기 다 퍼진다. 여기저기 다 퍼져. 뭐야, 뛰어내리는 거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저, 왜, 저, 왜, 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뭔디 못했어요. 못 들어서. 티스 잖아 아무디? 와씨, 뭐냐? 어디 떨어진 거야요 나머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우, 뭐냐 이거? 솔직히 다 들어온 거야? 그래 있다. 계속 그래 기운 내던. 냈던... 뭐 저기 아 저기 안에 또 있어, 그럼. 저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 걸었나?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기운이 지금 없어져 버렸나 어?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서 지금 기운이 없어졌나? 저쪽으로 옮겼나? 미식. 그럼 이... 우와 와 계단이 있어. <웃음> 와 이걸 어떻게 가냐? 이걸 어떻게 가? 아 이걸 어떻게 가? 와 미쳐버렸다. 본리 <웃음> 아, 기분 드럽다. 어? 응. 들어가야 되지. 우와. 뭐야? 뭐냐? 뭐야? 우